흥민이를 사야겠다. 차라리 그냥 돈좀 모아가지고 흥민이 아니면은 진짜 은바페로 간다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 좀 완전히 빡세게 한번 딱 잡아주면 거의 침투 그렇지 나갈만 했지. 팀와 팀이 좋아. 솔직히 멘탈 나갈만 해. 셉챔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가 얼마나 빠르냐 아 보고 있는게 은바페냐 아니면 이제 손흥민이냐를 보고 있는데 은바페나 손흥민 중에서 누가 더 나을까요? 와... 은바페, 선흥민 비교 들어갑니다 아 흥민이 사고싶다 진짜 얼마히 있으면 선흥민, 은바페 이제 흥민이 저가 또살수 있는 시즌이 솔직히 여기서 산다면은 인간적으로 한한 한 19토티? 아 이거는 토츠 어. 아닌데 토츠가 아예 유스라고 하나 아이 시즌 모르겠다 여튼 이거나 아니면 이제 19토티 은바페인데 솔직히, 은바페 같은 경우는 또 이제, 제가 이제, 시코토티 이런 것들 사봤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. 어, 아니면 이것도 사면 괜찮겠는데? 괜찮은데? 거 확실히. 오, 이거 아니면, 은바페 아니면은, 근데 솔직히, 흥민이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시즌, 이거랑, 그 다음에 이제, 은바페 뭐, 요거 정도인데, 아, 가격도 가격이지만은, 능력치가 미쳤잖아 은바페가 확실히 흥미가 양발잡이고 이런것들은 괜찮은데 와 어쩔수없다 이건 진짜 은바페다 이거는 와 이거 두개 차이점 뭐야 뭐가 더나 20인데 20뉴스가 이렇게 좋은데 은바페 솔직히 한 3카? 3카정도로만 다 아. 사주면 좋을 텐데 아 돈이 없다는 게 흥미네요. 왼발 잡이 선수 중에서 괜찮은 선수 없나? 아니 양발도 괜찮아. 양발 잡이로. 야죄다 비싼 선수들이다 진짜. 가격대가 좀 착한 친구들 없나? 하하. 은바페, 보다, 메시. 왼발 옷자리로 가보자, 음. 파워드 달러 가격이 좀 착한 친구들. 가격이 몇 억대인 친구들 없나? 어. 급여 22까지. 급여 22까지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왼발잡이 왜냐면 크로스 때문에 왼발잡이가 필요해 맥 히바우드? 주발선호에다가 아.. 근데 좀 뭔가 아쉬운데 아니 네드베드 쓸거면 차라리 흥민이 쓰지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메시가 근데 전혀 안나온다 옛날에 되면 막 진짜 메시 나오고 그랬었는데 메시가 전혀 안나오네 근데 약발 살아도 밥페 써야겠다 음밥페가 미래다 밥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我不想。